하지만... 어 근데... 네. 도시가스... <웃음> 3,000리... 3,000리에서 나왔어요 <웃음> 저저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... 빨리! 유튜브 가! 가자아! <웃음> <웃음> 좋아 와아아와 5턴킬 나, 나, 나, 나, 다 왔다 나, 나, 나, 나, 나, 니 <웃음> 네 멧돼지 절더라. 아아 여기서 비늘 레집팡이가안 나오는 건더 레전드. 아 너무. 오와 기 분단장 돌아왔구나 쿠쿠 세이트. 너는 쿠쿠 세이트이다. 너는 오늘부터 쿠쿠 세이트이다. 돌아왔구나 광기 분단장. 어? 아. 야 잠깐만 이거 킬가 아니야? 어실태인거 아니야? 아 위험했겠네가 아니라.. 디진이. 아 진짜.. 야용 궁금한데? 근데 이거 깼다가 도발이면 어떻게? 그럼 한복한다. 아! 어차피 이게 못 잡죠? 아니면은 이거를. 불단차가 나와도 되거든. 그러면 이걸 잡느냐 이거 여기다 때려놓느냐 이걸 잡는 게 맞겠지? 명칭이 안 들어 하진한테 쓰는 거야. 아, 아끼게 잘했다, 철면수심. 랜, 론 대같이 성공 그오 수심. 뭐지? 선 오닉시야? 아 이거 도발이 안 돼? 이거 이러면 도발이 안 된다고? 와 아니 이게 도발이 왜안 돼? 진짜로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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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구독도 부탁드려요!